그래서 17일 8월 17일. 8월 17일. 맞아. 아니, 우리가 되게 영원했잖아, 제 와이피를. 음, 음, 맞아, 맞아. 좀 낙방을 한 끝에 드디어 있지에 음. Surf! 네. 아, 아, 아, 아, 아. 너무너무 되고 싶었는데. <웃음> 맞아. 드디어 연을 떴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웃음>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어, 어, 어. 우리가 어. 우리 그 2020년 상반기 결산을 찍었었잖아. 어. 근데 그때 왜 우리 하반기 목표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했었잖아. 응. 그때 사실 그때 안 됐어. 아니야. 안안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원래 어. 우리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공화도 어. 그때 내가 어나 하반기에는 JYP 아티스트 거를 해보는 음. 게 목표. 다 그렇게 말할 거야라고 했었는데. 음. 공교롭게도 어, 딱 그거 아, 그러게. 어. 그거를 찍는 날 잇지 서프가 됐다고 연락이 어, 저, 와가지고 그래서 더 짜릿했어 <웃음> 그래서 말을 못했지 되게 <웃음> <웃음> 기쁜 어. 마음으로 말을 못했던 그래. 기억 아 이거 도입부에 깜짝 놀랐어 그니까 음. 그게 리아시라면 음. 벌써 원이 음. 음색이 너무 잇지 그러니까 음악 들을 때는 나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음. 무슨 그유열의 스케치북 음, 음, 거기서 어이아님 노래 부른 거 음, 보면은 음색이 파이 스태그라고 음, 그런 그거 보고 진짜 놀랐었는데 어, 되게 맞아. 이 노래가 좀 나는 처음에 가이드 받았을 때 조금 기존에 있지 노래랑 조금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다르고 근데 그래서 청량하고 되게 음, 조금 음. 그런 느낌인데 어, 원래 있지의 그런 캐릭터 느낌? 음음. 그런 당당한 말투? 음음. 그런 거는 유지하면서. 고 곡의 또 느낌에 맞추는 그런 어,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거에 또 너무 음색을 음. 전부 다 그렇지만 약간 취향으로 리안님이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가사에 맞춰서 그러니까 음. 우리,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가사들은 다 그렇지만 되게 그 캐릭터 만드는 음. 걸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편인데 특히나 또 있지는 되게 캐릭터가 분명한 그룹이고 근데 그 뭐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음. 하시면서. 그 류진님이 어, 한랩퍼 랩이 있다? 웃겨, 진짜? 긴감 민가 이걸 너무 되게 쿨한 음. 톤으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그 너무 감정도 잘 느껴지고. 음. 음. 연기를 음. 이제 좀 가,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거긴 하지만 원래가 좀. 그 캐릭터가 되어서 음, 음악에 음. 맞춰서 그 가사로 연기를 하는 셈이라고 어. 한다면 너무 그랩 파트 재밌었던 맞들으면 그러니까 그거. 우리, 우리가 쓸 때도 그 부분을 음. 조금 뭔가 재밌게 해보려고 음. 애를 쓴 건데 그거를 음. 진짜 200% 음. 음. 300, 400, 5 0 0 너무 잘 진짜. 살려주셔가지고 뭐 가사를 쓰는데 우리가 더 중점을 뒀던게 있다면 일단 그이 노래는 틀자마자 음. 바다가 음, 있었어 음, 그게 음, 응. 진짜로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시즌송으로 써주세요 라거나 그런 리드가 음.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음. 계절감 음. 좀 피하는 편이기는 음. 하잖아 이게 변수가 먼저 음, 어, 어떻게 스케줄이 또 변동이 있을지 음.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를 음, 하면서도 곡이 돼. 워낙에 음. 바다가 있는 것도 음. 그냥 가야 돼 그냥 그래서 언제나 뭐 되게 전략적으로 음.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딱 곡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역시 가사에서는 최우선이구나 싶었어. 그거에 맞추니까 음. 뭔가 발매도 신이 적절하게. 음. 음, 맞아. 그리고 되게 이거는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장마가 진짜 길었잖아, 이번에. 맨날 이제 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제가 발매를 기다리는데 맨날 우중추 음. 비가 주룩주룩주룩 오고 했을 때 이게 소프가 아, 이런 날씨에서는 조금 음. 그 쨍한 여름 느낌이 덜 하겠다 싶었는데. 거짓말처럼 8월 17일 전으로 어, 장마가 어, 끝났어 맞아, 맞아. 그때 원래 15일에 끝난다고 어, 했는데 심지어 주말까지도. 어, 약간 하루 음. 이틀 늦게 끝나서 음, 딱 발매되는 음. 날쯤에 이제 맞아, 그 맞아. 엄청 더운 그 음. 여름 느낌이 딱 생겨가지고 거기 음. 그래서 또운 음. 좋게 뭔가 인솔의 뭐, 얘기는 하여튼. 대표님들에서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맞아 A.O라는 채널에 출연을 주려 해가지고 라임에 좀더 신경을 <웃음> 썼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니까 참고하셔도 <웃음> 될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거 촬영할 때만 해도 밤에 음. 전이 맞아. 맞아, 맞아. 트랙리스트 나왔을 때긴 한데 응, 응, 응, 응. 들어보지는 못했을 때로서 홍를 하고 싶어 <웃음> 그 우리도 음. 되게 기다리던 곡이고 음. 너무 하고 싶었던 제가 어티스트 곡이기 음. 때문에 그, 어디서 봤지? 아무튼 무슨 다큐였나 무슨 프로에서 음. 무슨 비디오에서 류진 씨가 음.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음. 하는 뭐 가지는 편견 같은 거를 찾아봤어? 그아뭐 걸그룹 치고는, 치고는 잘하네라는 음. 말이좀 서운한 마음도 있다고 그게 하던데, 칭찬 어. 그러니까 음. 칭찬이라는 음.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 어. 그냥 뭐뭐 치고 라는 것 음. 자체를 어. 좀 벗어나고 어. 싶었다는 말씀 듣고 되게 어. 인상 깊었고 음. 그냥 무대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나 음. 아니면 그냥 음원으로 들을 때도 그냥 그런 면이 잘 음. 느껴졌던 음. 것 같아 좀 확실히 음. 파워풀하고 음. 먹분 <웃음> 너네 그거 봤어? 그 연습 영상인데 낮에 응. 연습 영상인데 아 라이브로 하는 거봤아 아, 진짜 아, 진짜 잘하나? 근데 그 어, 또 엄청 화제했었잖아 생활을 깜짝만 잘하셔가지고 맞아 맞아 거의 그냥 편, 다른 게 없어가지고 음, 음. 아, 진짜 아 그런 평견을 거두는 게 맞다가 음. 골고루 치고 잘하는 게아니야 음. 그래. 아니야 대한민국 음. 탑클래스야 어, 어, 진짜 절대 적으로좀잘나 <웃음> <웃음> 유나님 음. 보컬이 그 어디지? 끝부분에 마지막 코러스 쯤인가? 나 왠지 달라! 나뻔한거별로고나나 어. <웃음> 이렇게 하는데 난, 나도 조금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약간 좀 태연님처럼 이렇게 깊고 음. 뭐랄까 음색 짓고 음.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음. 있고 한 것만 내가 좀 좋다고 생각했던 있던 음. 것 같아 근데 유나씨 그 보컬을 듣는데 되게 먹어본 적 없는 과일 음. 같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두? 맞아. 맞아. 몰라. 샤인머스캣샤인머스캣자두인같은 <웃음> 뭔가 그런 상큼함을 이렇게 되게 좀훅 들어와. 이고이랑 너무 잘 어울리셔. 응. 음. 음. 그래서 진짜 한곡 듣는 동안 좀 시원한 느낌이 음.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감상하실 때도 음.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똑같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또 체령님이 어떤 인터뷰, 응. 서민 인터뷰였나? 응. 어디서 제일 이번 앨범 최애 곡? 아, 그래. 아, 우리랑 음이 아, 같이. 어, <웃음> 어. 그거 <웃음> 아이 컴백 직후에 뭐 컴백쇼인지 뭔지 그때 올라와가지고, 우리 완전 그때 찾아보고 어, 차아보고 <웃음> 오, 진 야, 체령님이 서프를 뽑았다. 진짜 너무너무. 어, 너무. 근데 또 그냥 감사하게도 뭐령님도 음. 그렇지만 좀 많이 음악 들으시는 다른 팬분들? 맞아 또 약간 되게 좋다고 맞아, 맞아,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이게 뭐 커플링 곡이나 무대가 음. 있는 곡이 음. 아님에도 음. 오늘 또 그런 거 많이 선물 서그 <웃음> <웃음> 낙수로 살야겠는데 사실 나 <웃음> 좋아해주셔서 너무 좋았어 맞아 딱 그리고 우리가 맞다 써버네 예전에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여름 시즌송 없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근데 딱그 뭔가 아 우리 약간 여름 시즌송이 맞아, 생긴 느낌이 맞아, 느낌 맞아 여름 패로리 어. 생겼어 예 <웃음> 우리 의미 부하는 거 좋아하니까.